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인즈 TV 뭐야 녕하세이도최상세요안 선수 저 밑에 있는 저기 강아이 저첫 번째 누구요요제하세요안세요저김치하고 어? 있는 제이아니요 우리 애들이 제일 힘들지 그다음 쇼. 빠이빠이 하자 빠이빠이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윙크 이야~~ 고맙습니다 여기 하이 어디있어? 하이 사진 있는것 같은데 하이 사진 어디있어 찾아봐 하이 사진 찾아봐 어디있어? 하이 사진 있는거 같아 없어? 너무 모를거야 저봐봐 하이 사진 있잖아 여기 밑에 저 누구야? 좀밑에 빡빡이 이거 하이잖아 이거 하이 <웃음> 자기 안내래? <이래? 웃음> 하이 이거 하이야 옆에 아빠고 아니야? 맞는데? 이건 <웃음> 태인이가 너무 압도적이잖아 메스컴을 저때부터 타는데 대대 <웃음> 그, 그, 민호 애들도 너무 익숙하고. 누구? 민호 애들. 아이고, 윤수야. 아이고, 누가 봐도 윤수다. 윤수형이야. 사진에 다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. 저기 제일 중간에 거. 딱 아, 멀리서부터 그냥 태인이 형와 <웃음> 이재현 와 이재현 재현아 재현이 재현이 이재현 이재현 아까 운동장에서 봤을 때부터 쉽지 않았어. 왜, 왜, 왜? 표정 봐봐요, 저거. 왜? 쉽지 않잖아요. 아, 이 많이, 뭐가? 많이 변했다. 혜인이 형이요. 장난 많이 쳤을 것 같아. 무시안왕. <웃음> 야, 야 음, 김윤수야? 저 김윤수씨 이쁜 김윤수 마잉 이유로 같이 볼게요 아세 번째요 어? 눈이 너무 잔망스러워요 김윤수? 네 김윤수 무조건 누가 난이 김윤수? 제윤수 설마 저 김윤수에요? 와 진짜 너무 툼 받게 생겼네 언티. <웃음> 일로와 일로와, 일로와, 일로와 이거이 어째 네. 어제 미안해? 아예 인상, 인상이, 인, 인상이 안좋다 어? 네. 오늘 뭐야? 어뭐이 사진들 보시고요 팀 많이 나네, 윤수 원테인 원테인 어딨냐? 근데 뭐안 뭐. 보이냐? 아. 이 이렇게 난 뷰캐난 어디있냐? 안보이냐? 근데 이중에 어. 유가 난이도가 최상일 것 같은 그 아, 아예. 어려운 애들? 개고장이야, 개고장이 저 이재현이네 누구? 잠깐만 재현이고 이재현 쟨 누구냐? 아니 안보여 흐려 갖고 여기 매달려있는 사람 누구예요? 그니까 김지찬 아! 김지찬? <웃음> 와 최고다 지찬이 지찬이, <웃음> 지찬이 1등 <웃음> 이영수 꾸치 2등 <웃음> 감사합니다 사진 보시고 아 육아 난이도가 이사람면좀희생다 윤수요 윤수는 안 듣게 생겼는데 다시 봐도 원테인 원보자저 했어요 저 했어요 저 했어요 했어요 귀엽네 왼쪽 맨 유부남들이요? 아니요 아니 그냥 이거 요사진 중에서 아이 아이는 참유부낭다테인 <목소리> <목소리> 다음 사진들 중에서 누가 난이도가 어렵겠다 이유도 맛있겠다 여기 여기 누가 난이도? 쟤 누구예요? 태곤하자 누구야? 야너뭐 성형했냐? 성형했냐? 아니 둘째야 둘째 수술했어? 안 그래도 그 얘기했어요 여기 누뭐수술자 야 김현수 말 더럽게 안 썼다 아, 여기 있다, 있다. 생겼다. 여기, 여기 있네아 원태인 원태어릴때깡잖아 깡패 깡크. 내내 아들은 몇대 맞았어 야인데 어, 빨리 <웃음> 여기 사진들 보시고 김현수 <웃음>